g e 녹음을잘 되거든요. 샷건 지 얼마나 녹음 잘 될까 궁금해진다 네, 근데 떨어진 덕분에 설명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은 왜 이메일 나가서 하게 됐냐. 조회수가 딱잘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어뭐 마이크를 사고 저 <웃음> <웃음>